누가 엄마야 보고 제자라하던데 엄마한테는 사고사자, 사자가 붙었다고. 대를 이어 지금 귀신놀이를 하고 있다고. 사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자한테 물을 뜨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비는 거랑 똑같다고. 너도 네 친정여래를 빌었으니 박씨 입장에서는 3대가 내려오면서 열 받나 안 받나? 이 가정에 박씨 가정 신씨 명당에 옛날에 예. 신주 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었고 예. 누가 이래 절에 다녔는데 절이요? 어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 모시다가, 어. 절에다 다 모셨다 하더라고요. 응, 응. 네. 왜 이게 나오냐면, 박씨가 든 신신명당을 불러보니, 네. 이 둘러서 이렇게 영적으로 예찰을 해보니, 네. 여기는 신의 가물의 벌점보다는 종교 개종의 발, 발복 때문에 네. 다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다. 왜냐하면은 이 박씨가든 신신 명당에서는 이 사주를 보면 빌고 닦아야 되는 사주 팔자지 네. 신의 감옥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그러니 꿈으로 선몽 받고 지기 받아도 네. 그게 신인지 네. 무엇인지 잘 모르니 네. 벌전으로 번져갔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 박씨가든 신신 명당을 둘러보면 누가 이렇게 절에다가 네. 모시고 있다가 불사를 했는지. 본인이 시어머니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래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그 후에 시할매 쪽에도 신주단지 모셔놓고 네. 이 무당 아닌 무당처럼 말명뿌리가 있다. 신말명뿌리 시부덕시부덕 해먹다가 말았던 네. 알고 있어? 아, 뭐, 그거는 몰라요. 그냥 시어머니만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부르는 시어머니도 있었을 거고 너한테는 시할매 되겠지. 네. 어. 이 집안에 그 주력들이 내려오면서 신당을 모셨다가 엎었다가 조금 빌었다가 엎었다가 결국에는 절에 갖다 줬다가 자기가 빌었다가 또 다시 엎었다가 했던 그런 형국이 보인다. 그리고 너를 쳐다보니 신축생에 누가 엄마야 보고 제자라 하던데. 제자라 소리 들었어? 그래서 보다는. 신씨네 집안에 한 사람이 가야 된다. 그 중에 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박씨집에 시집 온 채가 언젠데 신씨집 얘기를 해. 그래. 어? 그래 신씨집에는 네. 엄마 사주팔자는 업이지 불리는 신명은 아니다. 네. 꿈으로 자몽받고 예감받고 네. 보이고 들리고는 해도 네. 그걸 가지고 점을 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게 못 된다고. 음. 그래서 제가 탔다 해서 응 음. 신당을 맨 거야? 그냥 한 쪽에 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엄마는 신당이라고 모셨지만은 네. 내가 볼 때는 업당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고 네. 말문도 안 터지고 글문도 안 터지고 네. 어찌 됐건 엄마가 기도 정성을 하는 게 보인다 촉혀놓고 네. 바로 나는 네. 그걸 해먹지도 못하는 그거 해놓고 왜 하는데 그래서 신에서 그거 치우라고 네. 엄마한테 일신으로 표적을 되게 많이 줬단다 아프게도 하고 네. 꺾게도 하고 조상으로는 말명조상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엄마한테는 사고사자, 사자가 붙었다고 네. 기도 끝에 말명사자, 네. 사고사자 말하자면 10년 가까이 네. 엄마가 이렇게 조정을 당하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귀신의 마음이 엄마 마음인지 엄마 마음이 귀신의 마음인지 내 속에 누가 들어앉아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빌자 하는 건지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이걸 업자 하는 건지 내 일신이라도 편해 보려고 물이라도 한 그릇 뜨는데 사지가 다 끊어져 있다 이 말이다 사지 동서남북이 다 막혔는데다가 사지를 다 끊어놨다고 팔을 꺾어놓고 다리를 꺾어놓고 발목을 분질러놓고 허리를 꺾어놨다고 그러니 이 아픈 게 병고도 들어와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사고사자, 객사사자, 타살사자 사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자한테 물을 뜨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비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 엄마 눈에는 안 보이니까 꿈으로 받아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보여줘도 그걸 해석을 못하고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면 사자가 야리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자가 변복을 해갖고 보여줘도 신이다. 네. 귀신이 변복을 해갖고 보여줘도 신이다. 왜? 귀신들도 변복, 변복을 잘해. 왜 시어머니 쪽에서부터 빌어놓고 모시던은 조상도 있고 귀신도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충분히 흡수하고 충분히 눈으로 보고 충분히 귀로 감응을 했는데 절에 가서 회앙을 시키고. 네. 그 줄을 엄마 니가 또 받았단 말이야. 왜? 이름은 신시라 했거나, 친정열래라 했어도 시어머니가 한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대를 이어 지금 귀신 놀이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 신시 어쩌고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의 형제 불사, 네. 형제 일신 신시에서 자꾸 이렇게 도는 거야. 동생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형제 일신이 되었든, 계속 이렇게 탈고가 생기고 병고가 생긴다. 그러니 진작에 없어야 되는 그 시어머니 때부터 잘못된 시어머니도 모셔놓고 빌다가 자기가 우리처럼 확 찾아서 해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명불사 복불사로 빌다가 단골래하고 손을 잡아서 산반물반에 기도 많이 하러 다녔고 그러다가 부처님한테 기이해서 그거를 다 상처를 시켰다 그래서 그 바람이 잠을 안 자니 엄마한테 며느리잖아. 시어머니도 며느리잖아. 그러니 박씨 가정에서 게임을 시작했다고.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신씨 가정에서 신이 온다. 그러니 박씨에서 시작한 지가 언젠데 시어머니 주력을를 하나 못 잡고 시어머니도 폐망해서 절에 갖다 조나 놓고 자식들 건사 다 못하고 죽었대도 과한은 아닌데 그 전철을 그 악몽 같은 전차를 니가 또 밟고 있다. 근데 무당들이 거기다가 엄마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시래 또 그거는.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가 고집에안할 사람이고 엄마가 고집이 세잖아. 네. 믿지 않으면 안할 건데 신시 조상들이 들어와서 엄마한테 지기를 놓고 마음에 깔롱을 지기니까 호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이 신을 받게 됐는 거라 그 박씨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신랑집이 왜 시어머니 때부터 시할머니 때부터 해먹다가 엎어먹고 시어머니 해먹다가 엎어먹고 니도 지금 해먹다가 엎어먹은 격이라 대를 이어 벌전이 오는데 거기다가 신씨까지 그 뿌리를 땡겨가지고 무당들이 그러면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시할매도 그렇고 시엄에도 그렇다는 얘기를 무당 이 해줬어야 되잖아 왜내 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나를 알아달라는데 시할매부터 시어머니부터 너까지 박씨는 안 중에도 없느냐? 시할매가 많이 빌면 뭐하노? 외가 주력으로 빌었고 시어머니도 자기 친정여래로 빌었고 너도 네 친정여래로 빌었으니 박씨 입장에서는 3대가 내려오면서 열 받나 안 받나? 박씨 집에 시집왔는 며느리들이 박씨는 다 어디 가고? 남의 집에 시집와가 자기 친정주을 갖고 와가 안방 차지하고 앉아가 유분수지 그것도 그러니 시알매도 배가안 풀리고 시어머니도 배가안 풀리고 니도 안 풀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 훅탁질이 확 나는 거라 왜이 자손들을 살려야 되니까 늘 새끼가 걱정이면서도 비는 건 신씨한테 빈다 신씨가 씨를 준게 아니잖아 배를 준 거지 엄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는 배를 주었지 네가 씨내림을 하진 않았잖아 그럼 누가 시내림을 해줬노? 네가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지. 아들 놓을 만큼 낳고야. 딸들 놓을 만큼 낳았다. 세월이 이래 흘러갖고 아들, 딸들이 나가 40인데 아직 친정 얘기를 해? 박씨 가정에서 그러신다 할머니. 친정의 애달픔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웃음> 어매도 박씨 집에 시집 왔는 내 며느리고 너희 씨 할매도 내한테 시집하는 며느리고 손부 니도 내한테 시집하는 며느리다 왜 우리 박씨 가정에는 며느리들이 다 들어와가 사돈의겹사돈의 줄을 다 안방에 데리고 와가 이 박씨는 어디 갔느냐 박씨를 빌어줘야 시 할배가 튼튼하고 시 할배 씨에서 아버님이 튼튼하고 너희 신랑이 튼튼하고 이 아들이 튼튼할 긴데 너는 장남자수리 장가를 가가 시어머니한테는 전화 한통안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를 돌같이 보면서 주말마다 친정엄마 와가 고깃구바미기고 친정엄마 친정엄마 친정오빠 친정동생 네가 전화라도 한번 해가 며느리한테 아가 이거는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아이고 어머니 나는 모르겠고요 나 결혼할 때 약속했어요 우리 신랑이 친정 모시고 산다고 기가 차나 안잖아여동생들 결혼한다는데도 며느리가 안 와.친정이 엄마 생일이라서 우리 제주도 2박 3일 놀러 가요.뭐 해요.뭐 해요.그걸 40년 동안 하면 니는 어떨 거 같노?제사를 지내도 여잔데도 김씨 제사.제자가 돼도 김씨.뭐 초만 캐도 김씨. 강사한 것도 김씨. 그럼 박씨 집에 왜 시집 왔는데 이 며느리가. 니네 자손이 그렇다고 생각 한번 해봐라 거꾸로. 엄마가 창산 없는 감옥처럼 조상의 고에 메여서 딱 앉아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바보 아닌 바보가 됐다고. 그래서 박씨 가정에서는 빨리 뚫고 나오라고 사지를 다 땡기고 있다.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면 니가 오늘 같이 아차, 내 저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 아니면 아차, 내 저쪽에 가서라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병이 있으면 만군대를 얘기해서 명약을 찾으라 했잖아. 그 엄마가 그때 귀신과 아무리 있다 보니까 엄마가 가는 무당집마다 그 고를 발견을 못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계속 엄마한테.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 고를 얹어 놓고 빠지고, 얹어 놓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계속 무너지는 형국이었다고. 그러니 엄마는 이거를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천도를 하고 회양을 해야 되고, 내모셔어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더, 가, 더 가다 보면 벼랑 끝에서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형국이 들어선다. 그래서 신씨의 신바람도 잡고 박씨의 신바람도 잡고 조상의 바람도 잡고 여기에 들어오는 말명조상, 불이 조상 해먹던 이런 신이다, 뭐다, 뭐 절이다, 뭐다, 법사다, 기도다 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 되고 여기서 따라 들어오는 사고사자, 낭매사자 자살사자, 타살사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마금질을 해야 신바람이나 조상바람이나 살해살수가 들어오거나 이 모든 것들 동법동티가난 거, 일신의 고난진 거그 다음 형제들마다 이름 있는 병이 있어서 다 꺾어진 거 이것들을 눕지고 처진 것들을 싹 내무셔야 그나마 점프는 못해도 내가 사는 이 상황에서 사람답게 그리고 자기가 이겨나가면서 약을 먹거나 침을 먹거나 재활을 할때그 병이 조금씩 조금씩 좋은 소식이 나도록 이렇게 길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 몸이 많이 좋아질 거야. 응. 응. 여기까지입니다. 신은 응. 이번 사례자는 신은 아예 내려오지도 않고 조상의 말명불이 집안에 대대로 빌어왔던 그 무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모셔 놓고 많이 빌고 절에 가고 삼반물반에 빌었던 당대의 시어머니 줄에서 제일 먼저 많이 차고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어 할머니도 벽사에다 모셔놓고 많이 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 하다가 신랑이 애를 먹이고 난 뒤부터는 이 사람도 시어머니나 시아 할머니가 하듯이 똑같이 지금 말명부리를 붙잡고 귀신당을 메었는데 아마 한 10년 된것 같아요 10년 된것 같은데 10년 동안에 제대로 된거 하나도 없고 그 무당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뒷배를 봐주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산으로도 기도가고 물에다가도 기도를 갔는데 갔다 오고 자꾸 이런 우한한 일들이 생기니 무당들이 신을 내려줄 때 친정열에 신시가정을 내려줬답니다. 그래서 신시가정에서는 이 다살신명이 있어서 쉽게 신이 내려서지도 않는 집안이고 그러니 자기가 무당이라고 신시가정에 그 신명들을 다 모시고 계속 10년 동안 비로오니 신의 벌전으로 신의 바람으로 이 충살이 일어나서 형제가 네다섯 명인데 전부 다 병에 걸리고 정신병적으로, 신병적으로 그래서 이름 있는 병에 걸려있고 지금 사지를 거의 다못 쓰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박씨 가정이 순리를 다, 다 이렇게 엎어놓고 3대 때 내려오면서 각자의 시할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 본인도 각자의 시집을 와서 이 집에 귀신임을 분명한데, 자기 친정열의 신을 모시면서 이 대대로 박씨 집안을 해 먹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박씨 집안에서 이 사지를 이렇게 묶어서 뜯어내는 이런 형장이 보입니다. 영적 예찰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사례자가 양쪽 어깨나 허리, 고관절, 발목 이런 데가 다 꺾어진 것 같아요. 한쪽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적인 수술을 하고, 그럴 때마다 신시집을 위해 주고 무당들한테 물어가면 이걸 없애면 안 된다. 뭐 신시집을 위해 줘야 된다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도저히 버틸 제자가 힘도 없고 일신이 너무 무너져서 물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10분, 30분조차도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도 무당들이 빌어야 된다 해서 10년을 거짓말같이 빌었는데 남은 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지금은 말명조상이나 사고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서 다살사자 사고사자, 낭매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서 계속 이게 지간동지를 넣고 이렇게 있으니 이 신당을 다 퇴송을 해야 되고 회양을 시켜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오기를 참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한테 들은 말 다 참고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다 하려고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정리도 좀 하고 다 하고 음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네.